Thank <laughs> you. 음 올해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날씨가 워낙 추워가지고 이제 부직포의 힘이 컸다고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어, 병에 안 걸린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어, 질소질 비료를 한 번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 조직 세포가 단단하기 때문에 병에 걸릴 위험성이 훨씬 낮다는 거죠. 약간 파랗지가 않은데 네. 이쪽은 굉장히 파릇파릇해요. 네. 수농밭이요 네, 여기 가 12월 4일날 모을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어, 이제 양파 이식해서 어, 3월 초에 이제 부직포를 벗긴 자리입니다. 아직 여기는 비료도 아직 한번 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 완전성 비료 안 넣었어요? 완전성 코팅 비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가 주기적으로 딱딱. 맞춰서 오기 때문에 올해 녹균병 포자도 많이 보이고 다른 밭들이 녹균병이 많은 것 같아서 질소질 비료를 일부러 주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네, 파종은 한달 이상 저희보다 빨리 했지만 올해 지금 날씨도 많이 추웠고 부지포를안 덮었거든요 그래서 성장도 많이 들은 상태에서 어, 봄에 질소질 비료를 너무 많이 해서 이 지금 조직 세포가 좀 물러진 상태에서 이제 날씨가 비가 오고 아침에 안개가 끼고 해버리니까 이 지금 곰팡이성 병들이 엄청 많이 생긴 상태입니다 지금 아, 심각한데요? 네 올해 지금 전체적으로 구미 지역에 한 70% 이상의 밭들이 지금 녹임병이 전부 다 와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부터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수확할 때까지 이 양파를, 어, 관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양파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잎들이. 꼬불꼬불 힘도 없고, 지금 그 곰팡이 포자들도 엄청 많이 보이고요. 관리를 엄청 많이 하셔야 될 정도의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요즘 녹음병 때문에 아주 고생들이 많다고 하던데 네 벌써 방제도 여러 번 하시고 하시는데 한번 어릴 때 걸린 그 양파들은 주기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치료약을 계속 주기적으로 쳐서 완전히 다 나을 때까지는 관리를 꾸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렇게 되면 성장하다가 비만 한번 오게 되면 다시 녹음병이 다시 또 번지기 시작하거든요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지금 한번 걸린 그 녹음병에 걸린 양파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질소가 너무 많은 지금 이밖 같은 경우는 벌써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질소 많이 요소라든지 이렇게 비료를 지금 몇 번을 한 자리거든요. 근데 날씨가 그 비가 자주 와서 습하고 그 다음에 이 안개가 많이 끼고 할 때는 녹음병이라든지 이렇게 균들이 활동을 많이 할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어 비료 질소 성분을 많이 먹어서 세포가 부드러워지면 사람이 부드러운 상추 좋아하듯이 병균들도 부드러운 양파를 좋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이 훨씬 많이 옵니다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셔서 키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료 한번안 해도 수분만 맞으면 계속적으로 양분이 공급이 돼주기 때문에 너무 많은 한꺼번에 많은 질소가 안 들어가고 꼭 필요한 먹을 수 있을 만큼은 계속 꾸준하게 용, 용출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 지금 같은 시기에 비료를 너무 질소질 비료 쪽으로 많이 하시게 되면 영양제도 그렇고요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치료법은 따로 없습니까? 예방약이 아닌 치료약 뭐 500리터 한 마리에 뭐 4만 원 정도 하는 뭐 3만 5천 4만 원 정도 하는 비싼 약을 치셔야 되겠죠. 비료는 비료대로 들어가고 약값도 약값대로 들어가고.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한번또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하면 네. 이렇게 좋은 양파가 양파를 만들 수 있다 네뭐 심는 시기는 이 밭이랑 이 밭이랑 한 40일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아 이쪽이 40일 먼저 심은 거예요? 네 40일 정도 먼저 심은 겁니다 먼저 심으면 여기가 더잘 더 자라요? 음, 올해 같은 경우는 겨울에 또 날씨가 워낙 추워 가지고 이제 부직포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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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컸네 예, 잘 크고 있습니다 잎수가 <웃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잎 여덟잎 네, 여덟잎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뿌리도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색깔도 흰색 선명한 흰색이 나오고 또 새잎이 나면서 이렇게 새뿌리도 전부 다 나오고 있고요 여긴 녹이병이안 보이는데? 네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럼 앞으로 뭐 해야 돼요? 여기는 지금 이제? 어 이제 비가 온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슈퍼추비가 이제 비료가 나와가지고 어, 비 오기 전에 이제 슈퍼추비를 한번 살포할 계획입니다 하얀어요? 하이네 하얘. <웃음> 물이 잘 녹는다, 여기. 네. 어, 100% 수염성이라서, 어, 뭐, 아침에 이슬만 하도 비료가다 넣고 없습니다. 음. 진짜 살려, 살려, 살려, 살 살려, 살려, 살려, 살려, 나안 살려, 보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한줌 넣고 <웃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이게 이게 뭐, 백백 재밌어 백팩백팩도 백패. <웃음> 드디어 <웃음> 그냥 이렇게 로케, 이렇게만 몇번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 거의 녹았네 잘 녹네 찌꺼기 없고 좋네 아, 조금부터 좋은 거예요? 이게 잘 녹으면? 당연히 좋죠 그것도 녹아서 물이 이렇게 지금처럼 깨끗하면 더 좋고 어. 물이 지저분하니뭐빨갛기시커멓기 뭐야 아, 이게 뭐. 이 물이 지저분해지만 안 좋은데 <웃음> 깨끗해서 딱음에 드네 조합장님 <웃음> 어디 뺏으실 그, 그, 때쓰실거예요 이거 쓰시면? <웃음> <웃음> 왜 내 고추농사에 내가함 해볼라 그래 원래 <웃음> 그게 그렇게 물잘 녹으면 점적이라든지뭐 이렇게 할수 있겠네? 이게 잘 녹으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잘 녹으면은 모든 농사에 다 적용이 돼요 근데 지저분하게 잘안 녹고 이러면은 내가 절대 내한테 검증이 안 되면 내가 농가에 절대 안그럽니다 진짜로 난 검증된 것만 해 내가 어제도 샘플을 새 농가 내네 농가에 나눠줬는데 내네 농가에 효과 없다 이러면 난 절대 안그합니다 안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녹화 보고 내 농사를 지어보고 검정만 되면 내가 농가에 그한장을하죠 정말 합격증을 받았네요 달로 가서 그렇습니다 일단 녹는 거 봐서는 물이 이게 그냥 상수병 그대로인데 투명하게 깨끗하잖아요 물이 이것만 해도 이게 훌륭한 겁니다 비로가 진짜 훌륭한 거. 어떤 작물에도 이러면 사용 가능한 거예요 어떤 작물에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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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비료, 비싼 비료 많이 써봤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녹는 복합 비료가 없어요. 지금 다 녹았네. 100% 다 녹았는데, 깨끗하게 녹는 비료를 내가 오늘 처음 봅니다. 정말로. 실험을 많이 해보시네, 실험을. 그동안. 많이 봤죠, 내가. 그래서, 합장이 이거 비료 팔아가야 나한테 챙겨지는 게 없어요. 어떤 뭐 영양제고. 그렇지만은 내가 검증 안 되면 절대 안 건하죠. 내가 이건 자, 따님도 이게, 만사천 원이면 비싸지 않냐 하셨다가, 만오천 원이면, 만오천 원이면 비싸지 않냐 했는데, 음. 그, 뿌리기도 하고, 점적도 되고, 연면 살포도 된다 하시니까, 그러면, 비싼 거 아니다. <웃음> 비싼 거 아니다. 정말 비싼 거아니 <웃음>